지난, 지난주 지난 1부, 2부 때 혼인잔치의 꽃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한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였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던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는 기적을 통해서 소그룹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야 되나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형편없는 그런 일반적인 물로 정말로 천하에 그런 귀한 포도주 맛을 알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식은중 먹세라는 식은중 먹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믿음의 소스만 제공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아무도 못 말리는, 막지 못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한다면, 또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가짜보다 주님은 <웃음> 나타내기를 좋아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만 하면 맡긴 종들에게는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고 보여주기를 좋아하시고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뭐든지 할수 있으면 다 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나타내기 하여튼 뭐라 그러지 그걸 요즘 말로 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대시없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종들에게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계속 보여줘. 누구다? 오늘 누가 기도 좀 할까? 누가 좀 열심히 있을까? 누가 아멘을 잘한지 할렐루야를 잘하지다 보면 주님은 확 나타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할렐루야!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나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나, 좀, 저수감 표현이지만 주님은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네. 나대기를 좋아하신다에다가, 나타라는 말을 하나 더 넣읍시다. 네. 그러면 조금, 조금 좀 순화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 나에게, 네. 나대시 없어서, 네. 나타내시 없어서, 네. 얼굴은 이래도, 하세요. 그렇지. 누가 크게 했어요, 누가. 아 그래 보여요. 얼굴은 이래도 주님은 나에게 나되시길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날마다 충격 속에서 삽니다. 아 이제 내가 믿겠다. 처분을 이제 믿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에서 일를 창조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걸 보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제야 믿더라 제자들이 불안한 믿음이 있어요 그때나 우리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은데 주님이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도록 해야 되죠 내 안에 가늘다란 그런 믿음이라도 확고우동하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고 꼭 동참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떻게 알고 싶어도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의심하면 주님을 의심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들어도 할수 없어요 적어도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믿어라, 순종하라, 따라오너라.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살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네가 사람 낳는 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육을 하십니다 교육하세요 살려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마음과 의지가 있어도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어떻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소규모 그룹이 됐어요. 가나운인 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올라가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며칠 계시다가, 다시 북쪽을 통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는 우리의 기질의 성품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기질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성향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나를 막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말에 내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이런 이런 말을 했는데 너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형광을 버리라 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없겨져서 그렇게 믿으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성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날기시다가 6월절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이셨어요 제가 성경을 볼때 어디를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면 저는 근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먼저 항상 인사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룹과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 성전이 있고 무형 성전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룹과 성전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먼저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하는 사건들은 주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이 일반 가정에 사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하게 되면, 민감하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게 음. 아닙니다.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자유롭긴 하지만, 성전에 딱 들어오면은, 나부터 해서, 가족들 자녀들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활보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성전은 신비스럽게 만드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름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요 교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음. 교회가 얼마나 부패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런 것이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교회는 끝장이고 목회자도 성도도 다 끝장이에요 음. 교회가 타락한 사상에 들어왔다. 교회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이 됐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될 만한 이유와 성도가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파괴되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어떤 생각으로 정도들을 양육을 하느냐. 교회가 어떤, 어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되고 성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더럽혀지고 타락할 정도로 타락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제사장들이 가문의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돈안 주면 목사 못 받습니다 돈안 내면 장로 권사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준다고 다른 데가 가지고 돈 주고 장로 받은 사람도 들몇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려고 준비하는데 돈 때문에 혹시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진행하다가 물론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권사된 직분을 받은 자로 장로된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돈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또 다른 색깔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물질 같은거 초월했어. 이건 왜 못한다. 다른 것은 핏을 내서라도 하고 교통사고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핏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핏을 내서드리지도 못하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늘간난하게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제가 성교를 하는데, 늘 성교를 하는데, 성교비를 안 보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꾼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성교를 좀덜 하면서 본인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난할수록 심어야 되는 그런 원리도 있는데,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보냈어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내가 보내야 되는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있을 때 지출되어야 될 성교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만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아프리카 우간다에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이 돼가지고 물질을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내게 되었어요 자꾸 마음이 킹기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왜 이런 마음이 들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또, 어, 제 이메일에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다 보여줘서, 사진을 보내줘서, 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화요일쯤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어떤 무명의 성도가, 원래 3,000부를 보내기로 했는데, 300만원이 그날 딱 저녁에 평일날 헌금이 들어왔어요. 성교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합시다 네. 예. 그리고 강원정 성교사님이 코 수술을 하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파성교회 선교, 파성교회고 성교사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성교사의 생활비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원래는 200씩 300씩 매달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천식에다가 가래에다가 코백매이 소리가 나고 전에 수술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죽는 이유가 과로를 해서 죽기도 하고 성교하다가 가짜 성교설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기 선교사님한분이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정글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그 교회에서 팀을 가지고 가는데 팀을 어, 같이 가는데 자매를 먼저 정골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고 데리고가는데 거기에 성교사님 두 사람이 막아섰는데 그 강도가 납치범에 총으로 드르륵 갈겨 가지고 성교사님 한 사람이 쓰러지고 그래서 그 쓰러진 성교사님이 피 흘리면서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납치사건은 이제 끝나고 한 성교사님이 기질을 버려 가지고 납치당한 자매들을 다 데리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똑같은 두 선교사님인데 한 사람은 막다가 총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또 하고 이 필리핀 지역이 섬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선교 갈때 굉장히 비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막 접대하고 그럴 줄 알지만 전혀 예상 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성도들이 희생이 되면 한국 언론이 또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교하러 갈 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예의주시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 그 나라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성교를 필리핀 성교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준비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손에 더 많이 썼지만 그래서 준비는 이상하게 자꾸 큰 문제로 부딪히는데 작은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저 우리가 알아서 딱 준비하는데 그래서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취소시켰어요 물질적인 손해는 있었지만 근데 지난주에 그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꺼림직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확실하게 주시진 않지만 어쨌든 보류시켰어요 그러자마자, 우리 떠나는 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원까지 다폐쇄가 되고, 화산재가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성교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숙소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다면, 타락한다면,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한다면 우리 믿음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에도 무슨 어디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일탈하는 내용이 뉴스에 큰가식거리로 나왔어요. 교회에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해줬는데 아이 인간이 인천까지 와가지고 인천 술집에 가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1년동안 술집 여자하고 또힐일을 하고 성추행도 하고 또 술김에 또 술병 가지고 또그 여자 머리를 깨고 여자가 또 하니까 또 저항하고 전치 6주 진단 나와서 TV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자 주위 종들의 타락이 비단 이건 뿐만 아닙니다 네.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이렇게 타락을 한다면 주님의 몸된 성전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주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성전에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이 넘치고 넘친대 돈 받고 하는 제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도 많고 사위비도 많고 어중이 떠중이 목사도 죄종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도 안 하면서 목회자라고 그런 사람도 그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을 보면은 정말 목회자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사모님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목사님에 울고 불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입으로 만하게도 무서울 정도로 별일이 다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계속 주시는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 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아주 화려한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야 헤롯이 최고야 그래도 에루살렘 성전을 최고를 축한 사람은 헤롯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이놈의 헤롯이 정신이 왔다갔다 합니다 에루살렘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방 신들이 믿는 잡신들인데 이방 신전도 막 건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신전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요 똑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지만 거기는 모슬림 사원이기도 하고 유대인 성전이기도 하고 기독교인 성전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죽어있는 헤브론 막빌라 그 적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데 절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는 관리소가 있고 구경하는 곳이 있고 반대쪽에는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성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 성전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의 성전에 6월절에 아주 특수한 짭짤한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드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팍스를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평화를 가져도 좋다 평화로운 선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여행의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어디를 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자유로움이 있었고 여행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행의 안전계를 로마가 보장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전세계 거민들이 막 몰려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남고 장사치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성전이 타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나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리라 성전을 욕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전을 책망하지 못하고 저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갔더니 집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면서 어이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사를 쫙 물품을 갖다 놓고 막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집을 더럽혔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나가 나가 나가란 말이야 당신들이 누구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나타났어요 작은 공동체 무리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시 보니까 성전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막다 때려 뽑렸어요 돈을 넣고 돈 내고 돈 먹게 성전에는 하나님께 재물용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물용 짐승이 아닌가 매매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을 때려 엎고 돈상을 쏟아 엎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타락한 자들아 그러면서 다 놓고 때리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장사꾼들은 건들면안 돼요 그 경기도지사 가 누구죠? 경기도지사 지금까지 도지사들이 절대로 할수 없었는데 저 북한강 저 아니 저, 저 북한산 계곡이잖아요 송주 계곡 이쪽으로 경기도 도지사가 뾰루고 뾰루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거기에 계곡에서 자리세 명목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 막 웃돈 주고 자리세를 뜯는 그런 사람 다벗버린 거예요 불도지로 가면 다 엎어버리고 파버리고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막 저항합니다 우리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럴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청계천을 만드는데 청계천을 사람들이 좋은 어,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물 흐르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가해 양쪽에 상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례들이 데모하고 팍 장사꾼들이 또 돼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결사적으로 주행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이 꽉차 있으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막 두들겨 패면서 다퍼버린 거예요. 재물용이 아닌 판매용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우울거리고 있었어요. 환전소가 있어서 돈을 바꾸는 환전소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짭짤한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성전이 이러면안 되는 것을 알면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시는 거예요 다 부셔버립니다 장사꾼들은 다리가 힘들고요. 내어 쫓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단속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에루살렘에 갔더니, 굴고다 언덕 가는 길에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그런 도로가 있고, 양쪽에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사꾼들을 굴고다 언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님이 굴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과정에 장사꾼들이 없었겠어요 지금은 장사꾼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추앙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심판하시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전을 삼아오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엄청난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유익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 살가라내 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무서운 이야기 이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산 말이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예.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야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그릴로 만들지 말라 이수님은 처음부터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집을 위해서 열성을 삼키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69장 9절에 그런 말씀이있어요 죄집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장 9절 시편 6 9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하면 뚜껑이 확 열리고 충신이 확 돌았어요 지금 우리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아스를 때려잡아 죽였는데 왕의 부모가 되기는 했지만 첫날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내가 알수 없는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것들은 다 고난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참을 수 있지만 내가 못 참는 것이 하나 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알수 없는 고난도 많이 당했어 문제도 많아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못 참겠다 성전만 생각하면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내가 멀리 있어야 한다는 것 도망다녀야 된다는것 나는 성전에 있고 싶은데 나는 성전에서 죽고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거의 미쳤어요 그래서 다윗신 성전을 생각하면서 쓴 기록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도망다니면서 감동받아서 쓴 내용이 많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다윗은 미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정신이 아니구나. 도망다니면서도 성전을 생각해. 울다가, 울다가,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 갑자기 성전을 향해서 막 간다는 거예요. 성전만 세금만 따고서 완전히 도른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냐 모든 정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야 그래서 오직 주의 성전 오직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주의 전을 삼아 나를 섬긴다 아멘. 크게 합치다 그게 다윗의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자기가 몸 담을 성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구경꾼 같은 성도들도 너무 많아 여러분 서울 경기도에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이 30만에서 50만 명이래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 진짜 주영기 목사님 내 나이 버리네 육부까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응? 여기저기 떠밀려다니면서, 부담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거야. 혹시 여러분, 주님에게 오신 여러분, 등록하지 않으셔서 뭐꼭 등록하시기를 간절히 원고나옵나인나인나인나인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네. 응? 다른데 가지 마시고, 눈알을 튀어나오도록 내가 기도해드릴테니까.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들처럼. 누구 하나 실제적으로 양을 먹이고 싶고 아파도 돌봐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주는 목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디기수의여기지 네. 네. <웃음> 할렐루야 다윗이 네. 돌았어 미쳤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은그 마음을 아셔 다윗 너는 아니야 너의 마음은 알아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봐라 다윗이 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성전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준비해서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참 아버지가 준비될 권총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일천번지를 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천연병, 죽음 다 맞게 해주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거의 미쳐있었어요 누가 성전을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갈라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소년 때 청년 때는 성전에 가서는 털처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전에선 털처리해요 성전에 가서 교회 의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겨울에도 덜덜덜 떨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기도하다가 막 네. 하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게 몸의 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도 이렇게. 네. 그러면 사모님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와서 다. 이불을 덮고 자다가 내가 잠자다가 이불을 또 발로 차면 또 떨어지면 또 그만큼 감기 걸리니까 와서 또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또 덮어줘요. 또 옆에서 쭈그리고 자면 또, 또, 또 덮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학력이 짧을 때도 내가 24살 때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전에도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고 형님하고 싸우고 그러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가장 목로와서 가고 우는 거야. 누가 나를 미워했다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가슴 막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분풀이 하는거야요 주먹! 이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주먹! <목소리도> 한잡 동안 하면은 가슴이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확밀려오는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모하는 열정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독점합니다 그게 모토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중무의철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멋진 사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성전에 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제자들이 네.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어,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예, 아, 모인 데한번 갔어요. 사모님이랑 모처럼. 삼십 몇년 만에 만난 종들도 있고요. 그래 가서, 자기 교회에 카페가 있다고, 카페 가서, 어, 그러안 갔어요.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는 개척교회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뭔 사역을 하고 뭔 사역을 하고 뭔 사역을. 또천명 정도 모이는데 성도들이 사백 명이 떠나갔대요. 왜 떠나갔냐 그랬더니 보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진보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다 떠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한 육백 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안나온다는구만 그러니까 아또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오고 몇 백명이 안 나오는데도 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미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전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영혼이 막 뛰고 할렐루야 성전의 정신이 다가 있어야 돼요 음.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은 외모가 아니다 음. 성전은 강물숨이 아니야 네. 아무리 해롯이 웅자오버시 개탈지라도 그 속에는 강도들이 바글바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그런 과 성전에 내가 예수님그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세상 그들이 꽉 차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긴 붐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기도,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긴 붐이 넘쳐야 될줄로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어요 스가리아서 14장 21절 만군의여호와 이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장사꾼 성전에는 장사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리라 미가손지자도 에리미야손지자도 성전이 파기된다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나세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범이야 로마가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 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파해봅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이 장상고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원하세요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요엘세장 28절 하나님의 신이 말세는 남종과여종과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이 환상과 꿈을 꾸고 노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어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은 영적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새로운 성전은 어떤 사람이할 것이냐 음부의 권실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곳시 이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남종과여종에게 어린아이들까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애연하고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로운 조직과 질서와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에 시작을 하려고 기도를 마이크 잡고 기도를 인도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언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지금 불사역자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네.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암흑의 암흑의 암흑의 팀 성령의 불세리 팀 오늘 수료를 하는데 수료팀 1 팀을 보냅니다. 유럽으로 보냅니다. 거기 팀장이 딱 주성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귀신 다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도 주일학교도 청년부도 그 설교를 리바이브를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생들도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다 설교자로 만드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그 시발점으로 지금 성령의 불세대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전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설교도 하지만 소포트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을 어차피 주님의 교회는 평신도사역이니까 여러분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못 전하세요? 성님이 불사역도 하는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다할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이있어요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인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더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구하시는 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1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어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게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만약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미 멸하신다. 그럼 우리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말이라든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배, 기도, 찬양,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기도를 해야 되고요 험담이나 회방이나 욕이나 이런 말은 꿈에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어렸을 때 했던 유행가 노래가 지금 잠잘 때 기다 리고 마귀가 계속 노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예수는 물러가라 해도 또와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는 잠잘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잠잘 때괴다되고 왜냐하면 요즘 트로트 어린아이들 신동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여덟 살때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이미자시라도 이런 노래를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음정을 교정을 해줬어요 가사를 내가 정확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도 돈 주면서 시키고 뭐 사주면서 시키고 그놈참 노래 잘한다 그래서 콩쿨드에도 나가게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야 나도 트로트 신동이 될뻔 했어요 아뭐 그렇게 나갔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겠죠 한 번은 우리 처갓집에 이제 안 믿었으니까 결혼해서 장가를 가서 우리 장모님이 칠순잔치 되겠는데 하후 장모님 칠순잔치 때 양쪽 집안 아 우리 우리 집안은 아니고 아니고 그 사모님 쪽 집안 식구들이 다 하면서 음. 거나하게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지 않고 이 세상에 부모 마음 아, 아, 다 같은 마음 짜짜뽕 짜짜뽕 하는데 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돈을 줘야 되잖아 사회자한테 그런데 갑자기 사회 어디갔어 이러는 거예요 사회는 나혼자인데 오빠들 고오빠들로다 노래했어요 나는 이미 목사가 됐어요 구석에 가서 아, 숨어있는데 사위 어디 갔어? 그니까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저기, 뒤쪽에 숨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수방이루와 강제로 끌려나갔어. 도망다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망다니고 우리 막내 처남이 와가지고. 어 김수방 이 사람아 이 화장실에서 뭐 어떻게? 열 얼른 로른 얼른 로아 형님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 여기서 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어머님이 오늘 회갑잔치인데 말이야 기쁘게 해드려야지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노래 한번 하면요 매들리로 해야기 때문에 안 돼요 아 매들리 좋아 좋아 해요 아이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계로 끌려갔어 명사를 잡혀서. 그러니까 사위자가 또 입이 또클잖아요 아니, 이 사위님, 사위님이 어디 갔다 오셨어? 아이고! 잘생겼구만! 그럴 줄알았때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 또 작은 집 사위는, 아이, 그놈은 진짜. 미리 와가지고, 막, 자기 장모님도 아닌데, 막, 없고, 난리칠할 연병을 해. 남의 단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요 아, 우리 장모님, 우리 차, 저, 저 작은 집에는 사이도 잘잘 받네. 사이 참잘 받네. 요새 저렇게 싹싹한 사이가 좋아. 근데 나는, 가난하지. 생계척교회 하지. 가진 것도 없지. 우리 자식들은 못 먹어서, 툭. 이러지. 사모님은 또 결핵이지. 근데 그 사이에는 왜 그렇게 자려고 술도 마시고 음. 어머니 장모님 우리 장모님 아니지만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가 아니지 <웃음> <웃음> 막고막등신렁 저런 죽일 놈 <웃음> 속으로 막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완전 개첩한 대네 그래서 끌려나가죠 사장님 노래 한번 하셔 매백면 되는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주님 여기서 뭘 불러야 될까요? 어.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면 또 망하잖아요. 삼회도또 <웃음> 불려 나왔어. 아, 나미치겠다 뭐하지? 뭐? 제일 건전하다고 건전하는 게 사랑해 당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 같이 예예일또해되는 거야, 또. 장모님 회갑때 아, 저, 친갑대 <웃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둘이서 나오다가 서로 얼굴 처럼보면 예예예예. 예예예. 그리고 나서 다음 메들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예예예.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그래서 집이 와서 또늘 처리하니까. 처리합니다. 귀엉 술을 다 닦아 예예예예예예예예아 사모님 미치겠다 왜한번딱 불렀는데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나 은사를 구체적으로 받다 보니까요 과거에 오래전에 있던 것까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대요 노래가사 하나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사도 바오은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구하시는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성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때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들이 은사를 받고 방언에 대해서 모든 은사에 대해서 고르도전서 12장에서 쫙 설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더러운 사람인데도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룹한 성령이 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도 다른 예배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오가 조주받아 죽었어요 오늘날은 거짓교리, 더러운 행실 자기 안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분별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를 그냥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 한사람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 안에 가다 가득 채워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은 어떤 사람이 독차지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만 놓은 열정이 강력한 사람들이 성전을 독점할 수 있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독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